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배방 유튜브의 게임플레이 직사직에 문제가 있어 소리 조절이 오르지 못하죠. 양해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배드 트링코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사님 되게 차분하네요. 밥을 먹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좀 속은 속은 얘기는 해야 돼. 다른 방에는 다른 누군가가 자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마저 해보기로 하죠. 챕터, 챕터 six, afford, afford, a f f o r d m e n t a f f o r d m e n t 볼까 땡 지난 줄거리 개코는 잠에 들었는데 죽어도 깨어나지 않는 악몽에 걸린 것이다 그 이유는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개코는 그 죽음을 죽음의 행방을 찾으러 여행을 나서게 된 것이다. 아유 음악 소리가 너무 커. 멜박스 부셔 안 돼? 장갑으로 부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 어? 열려있잖아 <웃음> 사실 죽음은 죽음은 데스였어 1, 2, 3 3번이 없네 에? 열린 거였잖아 뭐지? 전기요금 명세서? 어우, 싫어 지들이 내라지 왜 나보고 내래? <웃음> 아무것도 없잖아 2번 1번 초인종 이호실 전기가 끊김을 통보해 드립니다 해당 서비스는 연체된 요금을 지불한 이후 복구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방송도 할수 없고 인터넷도 할수 없고 무엇보다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띵하하하 땡동 <웃음> 최인종 소리가 무서워? 아무도 없나봐 아래층 말고 위층으로 가고 싶은데 이거 왜 여기밖에 없냐? 헤헤 아하! <웃음> 이런 고전적인 수법을 쓰다니 멍청한 녀석 불을 켜면 전기가 나가지참 어디부터 늘러볼까? 난 오른손잡이니까 왼쪽 붙잡아볼까? 돈을 제때 내야 되는 것이지 그래 책?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당장 돈이 필요하다 아이 미친 아이 아이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당장 돈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이빨 요정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빨리 돈을 받지 않으면 마술을 빚는것 말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없대. 이런 내용이었군.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웃음> 뭐 시끄엄해. 베개 뭐지? 뭐한거지? 에 거울로 딴 데로 넘어간거야? 안돼. 아니 이 이상해. 구조상 이게 안 되는데. <웃음> 거울로 넘어갔다 쳐도. <웃음> 여기가 이호실 아니야 이호실? 응? 네 유튜브에 당연히 올라가죠. 안녕하세요, 공지님. 아직 이제, 이제 막 시작했어, 이제. 시작했어. 어, 아, <웃음> 유튜브에서 보실려고? <웃음> 알겠습니다. 아, 이게 거울 세상으로 들어갈 건가? 이호실로 간게 아니고 거울세상으로 들어가는건가까 일단 거울 가기전에 들려보자고 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웃음> <웃음> 아이 뭐야 뭐다무렇게는 누르면 안돼 아나가죠 그냥 지어대로 거울은 뭐든 반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어? 메뉴랑 진행상도 반대로 돼서 나왔었다고? 아니 <웃음> 몰랐어 대단한 눈썰미군 비버 당신은 역시 대단해 얼굴이 참뭐 같이 도 생겼네 난가? 불 꺼진건 똑같애 어잉? 이.. 고치라고? 문거리 덜컥덜컥 하는거는 꿈이라서 그래, 꿈 무서워하지마 두려워하지마세요 남자의 얼굴 대머리군 이 남자는 저주받았어 애기사진 집? 자전거를 타는 아이 내가 그러는게 더 두렵다니 뭔소리야 <웃음> 이걸로 부셔 안돼 장갑으로 만져 아니야 성냥으로 불태워 아니야 단추는 어디다 쓰는걸까 정통 빠루로 안돼 장갑으로 어루만지면? 안돼 성냥으로 불태우면? 안돼 <웃음> 다 안돼 다시 거울 속으로 들어가보죠 거울 속에 있고 어, 여기 서랍도 열쇠 있네? 어? 펜을 얻었어 쪽지가 있네요 그리고 열쇠를 또 변기통 안에 떨어뜨린 것 같다 열쇠좀 꺼내주겠어? 미친 변기통 안에 열쇠를 왜 떨어뜨리고 난리야? 거거든 음. 자, 전기를 고칠 수가 있어야 돼 <웃음> 설마 여기 있는 걸로 퓨즈를 거울 속으로 데리고 가서 <웃음> 천재 <웃음> 오예 어 휴지를 이따구로 놓는 거는 적폐임나 여러분 아시겠어요? <웃음> 장갑으로? 아니야 새지렛대로? 아니야 성냥으로 불태워? 아니야 광대를 넣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응? 이빨을 얻었습니다 이빨 두한쌍 강냉이 이 열쇠 어떻게 꺼내 어? 뭔가 얻었어 뭐지? 슬픈 날 우표? 어? 편지도 있네 식탁에왜 뭐지? 우표를 붙여 아니야 이빨을 넣어 아니야 편지를 써 아니야 단추를 넣어 아니야 정기금 어? 응? 정기금 명사서 띠용? 이거를 거울 속으로 가져가면 되는 건가? 우표도 붙여? 아니야 단추? 아니야 세지이대로패워려 아니야 오로만져 아니야 <웃음> 어쩌라고 여, 여기서 이제 뭐 어쩌라고 만질 수도 있지? 계속 만질 거야. <웃음> 베개? 베개에 뭔가 있어. 아! <웃음> 이빨 요정이. 이빨 요정. 어, 동전? 아! 어, 동전 생겼어. 어! 가짜 동전이야, 근데. 뭐지?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못 넣어 가짜니까 가짜 세계로 가서 넣으면은? 넣어줘 어! 진짜 동전이 됐어 어 거꾸로 돼서 넣었어 넣어서 이제 빼? 아니야 뭐야 돌려줘요 내 동전 돌려줘 다시 가면은 이 새끼를 패버려 어우 그렇지. 그러면 어, 진짜 동전이 됐어. 그래서 돈... 돈... 뭐 어쩌라고? 이거... <웃음> 뭐 어떻게 쓰라고? <웃음> 돈이 생겼는데 뭐 어쩌라고... <웃음> 어... 아... 아... 아니, 고작... 5센트로 돈내려고 돈을 못내서 전기세를 못내고 있었던거야? 그런거야? 어, 우표로 내려가보자 어, 됐어 냈으니까 이제 불이 나오려나? 어, 뭐 바로 내죠 오 빠른데? 뭐야 이거 보드게임 뚫어뻥 이제 뚫어뻥 가지고 아니 이상게임이라니까? 모르다가 갑자기 확 뚫려요 뚫어뻥처럼 이걸로 열쇠를 아드이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뭐야? 왜... 저쪽 가서 꺼내야 되나? 보드게임을... 어, 여기다 놓을 수 있어. 어... 여기다가 놓을 수 있네. 시작 단추를... 게임 말로 사용하는 거네. 뭐 어쩌라고 연필로 써? 세제들을 부셔 장갑을 오로 만져 성냥으로 물 태워버려 아니야 <웃음> 주사위가 필요한가 봐 주사위 음 주사위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럼 주사기는 주사, 주사위는 어디서 아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뭐야? 와, 이 만든 새끼가. <웃음> 죄송합니다. 만든 새끼가 어이가 없네. 아니, 이게 나는 일로 올라오는 건줄 알았지, 여태까지. 이걸 여기다 하... 그리는 거예요, 언니? 열쇠 나왔다. <웃음> 개 어이 터지네 진짜. 지하에서 주사야 될 거라고. 알았어, 이걸 부셔. 웃지 마, 웃지 마. 이걸 어떻게 아냐고! 어휴 씨... 열쇠를 얻었으니까 잠긴데 아무데나 다 써보라는 거냐 뭐? 꺼져! <웃음>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보세요 도와달라고? 도와 달라고? 클립 내꺼 헬미선바디힐미아아 아, 배였어 아아내손 클립으로 이거 따라고? 설마? 아이 미친 누구세요? 어, 주사위. 여기도 거울이 있는 거 아니야? <웃음> 그래. 이 주사위야. 이거야. 이브레카. 어, 열쇠 있다. 띠용? 뭐지? 뭐야, 이거 이호실이잖아 응? 뭐지? 에에 뭐지? 응? 응? 아 응? 이 응? 응? 응? 이거 응? 응? 굴려봅시다 돌아갑니다 1한칸 움직여 그럼 움직이라고! <웃음> 왜안 움직여 이거 <웃음> 펜으로? 함정을 지워요? 이거 반칙 아니야? 어, 설마... 아, 설마... <웃음> 이제... <웃음> 자동저장... 내버렸어요. 이미... <웃음> 어... 알려주기 전에 내가 먼저 다 해버렸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왼발 가자 12 123아왜 다시 돌려 멍청아 에? 누구세요? 난 벨? 벨티? 어? 뭐야 너그 멍청한 보드게임에 몇가지를 더 추가해 놓았지롱 하하하하하 <웃음> 그럼 부디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패배자 나또 속은거야? 이! 끝났다. 이긴 거지? 뭐야? 누구야? 좋은 애들로 여기 들어온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이상한 속임수를 썼다가는 내가 너를 혼내줄 거니까 이상한 짓 해, 어, 생각 생각들 말어. 그래서 그 보드게임은 어디에서 난거야? 어, 변기에서.. 제가 똥을 쌌는데 거기서 변기가.. 난 예전부터 그 게임판을 없애버리지 싶었어 그건 정말 파워같은 게임이야 이 게임이 어때서? 니가 이 게임의 맛을 알아? 그러니까 컴퓨터를 살 돈이 없어서 보드게임을 만들 수 밖에 없었거든? <웃음> 요즘에는 컴퓨터 게임이 있어서 다들 보드게임 하더라 예예 어쩔 수 없잖아? 엄마랑 아빠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선 돈이 많이 드는걸 그래도 만약 네가그 게임을 이미 해봤으면 나한테 그 게임이 어떤지 말해주지 않을래? 재밌는 것 같다? 네가 그걸 개선을보니 개선한 걸 보니까 아마 쓸데없는 짓이란 걸 알고 있었어 나는 절대로 훌륭한 게임 개발자가 될수 없을 거야 맞아 넌 훌륭한 게임 개발자가 될수 없어 그나저나 여기서 뭐하는거야 가지마요, 가지마요 개구리님 <웃음> 우리 아빠랑 엄마 때문에 운기온거라고 <웃음> 하지만 난 우리 엄마 아빠 어디있는지 모르는걸 나는 다가라코아이요카상도 파파가 뭐 돌아가셨으니까 코아이요 어쩌면 <웃음> 뭐한번 어쩌면 되게 어색한데? <웃음> 엄마랑 아빠가 우리 옛집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웃음> 숲속 옆에 있는 거 말이야 점점점점. 미안하지만 나 대신 옛날 집으로 한번 가봐주겠어? 혼자 가기엔 난 너무 어려 아그 숲속에 그 가마솥 있는 그 집이 옛날 집이야? 우리의 심파이와아 해도 되는 데스. 대모사 우리와 나 엄청 유익히요. 똑똑하다고. <웃음> 그러니까 빨리 가자. 어서, 우리 엄마랑 아빠가. 걱정되는 말이야. 아, 이렇게 끝나는 거야? 재밌군.